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벌써 1월하고도 12일째입니다 오늘이 기획재정부에서 오늘은 새해 선물로 멋진 보도자료 관나가 올라왔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을 더 늘려서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을 해준 자료가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시적 2주택으로 파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안 내는 케이스겠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전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혜택을 다 주는 그런 게 이제 올라와 있네요 그동안은 조정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 이러면 2년이었습니다 비주택을살때 A가 조정이고 그 상태에서 조정에 있는 B를 사면 취득세도 2주택은 8.4%였고 85제곱 이하입니다. 그죠? 렇 어, 그리고, 8.4% 였고, <웃음> 어디까지 했습니까? <웃음> 어, 그리고 종부세도 2년 안에 처분을 해야지만이, 어, 혜택이 됐고, 1주택자한테 주는 그 종부세 혜택이 있었죠. 기본공제 한도라든지 고령자, 장기보유, 뭐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어, 전부 1주택자한테 주는 걸 최대 일시적 2주택자한테까지만 줬는데, 종부세는 그게 중간에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어 이게 확인을 해봤더니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되더라고요. 정부세 납부할 그 당시가 비조정으로 바뀌어 있어도 6월달 그 현재가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바뀌어서 어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게 되어있냐 했더니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혜택을 모조리 다 준다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머리를 그냥 단순화를 시켜서 그냥 까먹지 않으려면요. 모든 걸다 3년 안에 처리하면 혜택을 다 받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3년. 그 다음에 조정 지역에 있던 비조정에 있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앞에 집 처분을 하면 취득세도 그냥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 기간 안에 처분 못하면 1.1이나 아니면 1에서 3% 사이 내던 그 취득세가 8.4로 변하거나 9%로 변하고 이러던 게안돼도 뭐 된다는 거죠. 종부세도 3년 안에 이제 처분하면 그냥 1주택자의 혜택을 동일하게 다볼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랬더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한 이유는 금리가 인상되고 그리고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어요. 제발 제발. 진짜로 팔고 싶어요. 비과세 기간 안에. 근데안 팔린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금을 몇 천만 원씩을 더 내게 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고. 어,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의 그 불편함 어, 그거를 해소를 해주고 건매 등으로 인한 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주고 왜? 비과세 혜택을 보고 팔아야 되니까 여태까지의 건매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비과세로 처분하는 거였습니다. 비과세 처분 기간이 얼마 안남아가지고 세금을 내니 그냥 비과세로 싸게 해서 파는 게 낫겠다. 그런 건매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어, 이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3년으로 늘린다. 이 말인 적선 살짝만 비틀어서 보면 금매가 들어가겠네요. 맞죠? 뭐 급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1년의 기간을 더 늘려주는데 멋지네요. 어, 그리고 뭐 전국을 뭐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는 모조리 또비규제수의 역으로 다 풀어놨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택까지는 아예 그냥 취득세가 1에서 3% 사이잖아요. 이주택까지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정 뭐 비조정 그거는 강남 3구와 그 용산을 빼고는 다 취득세는 비규제 지역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사는 문을 조금 열어놨죠 뭐 이제 파는 문도 많이 이제 열어놔주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처분해라 이게 없어지고 조금 시간을 줄게 차차로 차차로 그냥 시장 상황 봐가면서 파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걸 이제 사실은 시행령들이 다 개정이 되어야지 만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요 양도세겠죠. 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겠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이 종부세. 이 모든 게 2월 중에 다 이제 바꿔서 공포와 시행을 할 예정인 거예요. 이거는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는 기본 제일 큰틀은 법이죠.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세, 종합부동산세법, 법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고요, 개정이.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런 게 이제 시행령이잖아요. 이걸 바꾸겠다 하면 그냥 바꾸는 거죠, 뭐. 근데 일정 날을 정해서 이제 2월 중에 이걸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파는 집은 싹다그도드리고 개정된 이후에부터 우리가 다 팝시다. 이래 되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발표일 이후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안 팔겠다 하는 거를 방지를 하고, 일시적 이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린대요.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언제, 발표하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오늘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양도하는 집, 오늘 이후에 이제 그 일시적 이주택으로 처분한 그거는 취득세가 아까처럼 중과 적용 안 되고, 양도세도 1년 더 뒤에 팔아, 1년 뒤까지 여유를 더 두고 팔아도 비과 세주고 해 이걸 소급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나요? 양도세 1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득세 1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그러니까 올해 종부세 내는 거는 이제 앞에 일시적 이주택 그 혜택을 보는 게 3년 안에 처분하면 종부세 혜택을 다 봅니다. 단, 단이 붙어있네요. 단, 22년에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시적 이주택 특례 신청해놨는데 아직 집못 팔았다. 그러면 2년 안에 안 팔아도 3년 안에 파는 것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예 턱내 신청도 안한 사람은 무죄 됩니까? 2년 안에 뭐안 팔면 안 되는 그걸 신청 안한 사람은요? 참 법은 하도 자고 나면 바뀌어서, 아휴. 법 개정하는 사람들 불러가 바뀐 것 차례대로 시험을 한번 치고 싶습니다. 다 알고 있는지. <웃음> 제 생각입니다. <웃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던 게 어느 순간 조금 와장창 좋아지더니 아 이것도 좀 아쉬운데 하는 부분들까지 가려운 것까지 차근차근 다 풀어주는 그런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열심히 지금 어, 요 모든 시그널은 어떤 뜻입니까? 거래량을 좀 늘리세요, 좀 사고 팔고 하세요, 이런 이런 신호 아닙니까? 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저껜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보금자리론 신청을 1월 말부터 할수 있는 걸로 또 발표가 됐죠. 금리는 뭐 4% 후반대더라고요 많게는 5% 초반까지 소득이 좀 있는 부분들은 5% 초반까지 가던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낮은 금리는 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워낙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7%를 가니 8%를 가니 이러다 보니 4% 후반대도 그냥 싼 금리로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월요일부터는 뭐 상담문의 전화 횟수가 좀다르고요 어, 아파트를 안내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움직임이 좀 있고요 건매들은 거래가 되었던지 아니면 거둬들이던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겠어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건매로 정말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팔리고 있지 이 괜찮은 금액이 왜 이대로 있지 싶은 거는 소장님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뭐 불린다던데 금리가 하락으로 돌아서야 움직일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게 보편적으로 유튜브를 하락을 주장하는 유튜브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무한정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계속 이렇게 옆에서 추임새를 넣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우리가 딱 예정한 대로 누구나가 리딩해 드리는 그 방향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불과 뭐 12월, 달 11월, 10월 작년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올라간 그 이후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들이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2년 안에 일시적 이주택으로 처분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택도 아닌 금액으로도 판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한정 그렇게 입지를 않는다는 거죠 계속 모든 상황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그 예, 예측을 하는 그대로가 다 맞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부동산 시장이고요.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내 집을 팔고 좀더 상급지로 옮겨보기로 결심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유자금을 어느에 넣두기는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들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시장을 실제로 현장에 오셔서 점검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또 발표되는 일시적 이주택 처분기간이 한 1년 더 늘어난 이거는 건매물을 싹다 그냥 걷어넣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한번 또 살펴보시길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또 올려드립니다. <웃음>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저는 또 상가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상가팀 운영하고 있다고 늘 유튜브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 상가도 처음에는 어, 매물 접수로 많이 바빴었는데 지금은 부지런히 안내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아파트 시장, 재개발 시장 어, 그게 부동산 시장에 그냥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파이였다 하면 나머지 절반의 파이가 상가인 것 같더라고요. 어, 여, 여기까지 완벽하게 흐름이나 어떤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게싹다지급을 어 하게 되면 논스톱으로 정말로 부동산에 어 많은 부분을 초롱부동산에 오시면 다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어또 오시면 반갑게 맞아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